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렌즈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소니 E 마운트의 삼양 렌즈입니다. 18mm 2.8 단렌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을 지금 처음 써봅니다. 처음 써봐서 약간 기대도 되고, 음 걱정도 우려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렌즈를 구입하는 편이라서. 좋은 얘기도 많았고 안좋은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일단 저한테 들어왔고요 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언박싱과 테스트 한게 있어서 오늘 이 렌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스에는 뭐 특별한 게있진 않았어요 네, 이런 박스를 개봉을 하면 안에 렌즈 설명서가 있고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렌즈는 파우치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파우치 네, 일단 파우치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보니까 파우치에 네, 이 기본 소니 50.8 렌즈가 쏙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같은 사이즈로. 네. 쏙 들어가죠. 이렇게 사용하는데, 파우치는, 네, 만약에 얘를 마운트, 바디 마운트를 하고 다닐 거면, 이렇게 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렌즈를 개봉한 느낌은, 저는 이 빨간 선이 되게 싫다는 분이 많아요. 여기 삼양에 이 빨간띠가 되게 싫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뭐 특별 히 상관 없습니다. 아, 이게 삼양의 타이니 렌즈 시리즈에서 나왔는데, 35mm 단렌즈도 있고 있는데 저는 광각화각대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잘 구매를 한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이 렌즈를 사게 된 스토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원래 소니 미러리스 군에 광각 렌즈가 아직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계속 광각을 몇개 봤었는데 일단 가격대가 다 100에서 200만 원대로 너무 고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고가를 투자할 여력이 지금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광각렌즈는 못 쓰는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들어 눈에 들어왔던 건1 3 m m 사명 AF 소니 렌즈였는데 그 렌즈 후기를 찾아보다가 좀안 좋은 점들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유튜버분들이 생각하신 나쁜 점은 첫 번째 얼굴 AF를 잘못 잡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리개 날 수도 18mm가 더 있고 두 번째는 크기와 무게도 굉장히 1 3 m m 가 크고 무겁잖아요. 그외 반면에 이렇게 가벼운 렌즈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얘는 좋았고 또 가장 또 제가 크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렌즈 모터였습니다 14mm와 달리 얘는 리니어 모터를 장착하고 나왔어요 요즘 렌즈에 많이 달리는 탑론 2 8 7 5에도 리니어 모터가 가지고 있는데 빠른 AF와 저소음 제가 2 8 7 5을 쓰면서 진짜 거의 소음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에서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결정하게 된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을 해볼까 해요 네, 첫 번째 장점은 아시죠? 제 구매 패턴의 습관 <웃음> 네, 제 구독자 분들은 아실 건데 제 구매 패턴은 저는 가성비를 엄청 따집니다 소니의 광각 렌즈들은 싸야 100만 원대 아니면 은뭐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수치 비싸면 200만 원에 넘어가는 렌즈들이기 때문에 이렌즈 신품 가격이 현재 45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F2.8 광각 단렌즈가 45만원이라니 정말 혹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였어요 평가도 해외 유튜버 분들 의 리뷰를 몇개 봤었거든요 근데 뭐다 괜찮다고 하시고 그리고 뭐 미리 받아본 국내 유튜버 분들의 뭐 블로그 후기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비 이상은 한다라는 평가가 있었기에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두 번째 이 디자인 이렇게 작은 타이니 렌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이 거대한 바디에 자그마한 렌즈가 딱 꽂혀 있는 게 약간 옛날 라이카 필카 느낌도 나고 굉장히 이 가볍기도 하고 얘는 거의 렌즈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볍습니다. 얘 지금 보이는 단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삼양렌즈 처음 써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지금 깜짝 놀란 게이 후드 진짜 놀랐어요. 이 후드에 지금 이 옆에 플라스틱의 두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기도 이두 손가락으로 힘주면 얘가 부러질 것 같은 약한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한 호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얇고 부러지기 쉬운 느낌이거든요 어, 그냥 한 오, 마트에서 500원에 팔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양렌즈의 단점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렇게 렌즈캡을 이렇게 닫잖아요 이렇게 닫으면 그냥, 그냥 나와요 신기하죠 얘를 이렇게 잡아서 나와야 되는데 얘를 안 잡고 그냥 렌즈 캡을 들어도 그냥 빠집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오 어, 근데 되게 신기하게 제가 신의 한수네요 원래 가지고 있던 필터를 이렇게 체결을 하면 필터 무조건 쓰라고 이렇게 했나 <웃음> 네 필터를 쓰고 닫아 볼게요 그러면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빠져요 어 진짜 신기하다. <웃음> 왜 필터를 끼면 안 빠지지? 이 렌즈 사용하실 분들의 팁이 되겠네요. 필터를 끼세요. U V 필터나 뭐 원하시는 뭐 아무 필터를 구경에 맞는 필터를 끼고 사용을 하시면 렌즈캡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필터를 안 껴도 렌즈캡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사명분들. 그러지 않나요? 렌즈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못 챙기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접으면 네, 편하게 말하면 이 정도 그리고 팔을 쭉 펴면 이 정도 보일러고 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초점적은 진짜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나온다는 거그 점은 제가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도 테스트 해보는데 약간 심도는 심도랑 감도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성분이 나오는 게이 칸트님한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웃음>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